네, 반갑습니다 무료체골 코인 탐사다 입니다 어, 여기는 델리오 라고 하는 어, 거래소 입니다 델리오는 여기 좀 찾아보면 암호화폐 랜딩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의 기업이다 라고 해시 내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, 그 여기서 지금 뭘 하냐면 한국과 포르투갈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때 이제 열리는데 어, 스코어를 맞추게 되면 천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이벤트가 어,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벤트 바로 가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이와 같이 뜨는데요 어, 한국 대 포르투갈의 점수를 맞추게 되면 천만원을 이제 줍니다 만약에 당첨자가 한 명일 경우에는 천만원을 독식을 하는 개념이겠죠 어 이벤트 기간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막 시작을 했고 1 0월 2일 금요일까지 어, 경기 오픈 전까지만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어 근데 이제 어, 만약에 당첨자가 10명의 경우에 이총 당첨 금액이 1000만원 이란 거고 10명이 나오게 되면 이제 인당 100만원 정도씩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외에도 SNS 및 이제 컴, 커뮤니티에다가 홍보를 하고 나서 해당 홍보 한 페이지를 URL 주소를 남겨주시게 되면 또 추첨을 통해가지고 10명에게 어, 치킨 어, 치킨 기프티콘도 같이 준다라고 하네요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어떤 양식이 있습니다. 우선은 델리오 거래소에 여기 회원가입을 하고 본인인증 k y c 까지는 통과를 해야 됩니다 KYC를 인증을 하는데 있어서 사진 인식이 상당히 좀 번거로운 것도 같아요 잘 인증이 좀 여러 번좀 실패를 하더라고요 요거는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월드컵 경기 결과 맞추기 라고 해서 여기 이제 그 구글 양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면 가입하신 델리오 아이디 만약에 이메일로 그냥 가입을 하셨다 라고 하시면 가입하신 이메일 주소를 적으면 되고 케와시 인증 은 여부는 당연히 예를 하고 한국 대 포르투갈 경기 양식은 한국이 몇점그 다음에 포르투갈이 몇점 이런 식으로 해서 답변을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1무1패이기 때문에 포르투갈전은 반드시 어 많은 승골차로 해서 이겨야 됩니다 어 경우의 수가 상당히 좀어 불리한 어 상황에 있는데 뭐 이제 비트코인을 딸 것이냐 또는, 포르투갈 우세하긴 한데, 비트코인을 딸 것이냐, 아니면 한국을 응원할 것이냐,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.